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오늘은 다소 뼈를 때리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이 감정을 제대로 들여다보면 내 상대방이 생각보다 덜 미워질 수도 있다는 접근이니까 한번 참고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인이나 부부가 감정이 격해졌을 때 상대방이 정말 미워지거나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별을 생각해 보기도 하죠. 함께 지내고는 있는데요. 이 관계를 정리를 하기는 또 엄두가 안 나요. 그렇다고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것도 못하겠어요. 이런 순간이 될때 우리는 정말 많이 화가 나게 되거든요. 왜냐면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요. 그래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돌아봤는데요. 내가 참 많이 노력해 준것 같고요. 내가 이 정도로 했는데 내 상대방이 지금 나한테 하는 건 너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상태로 또 이해해주고 가자니 내가 너무 억울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이해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그 생각은요 나뿐만 아니라 내 상대방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만나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때 정말로 이렇게까지 이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든다면요 어쩌면 상대방에게 그런 걸로 말거 알부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그게 내 주관이라면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만나야 될 이유가 없다는 라 확신이 들었을 때단호하게 아무 말 없이 그냥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내 마음의 상태가 된게 맞는지 그걸 먼저 체크해 보는 게 간단하지 않을까 싶어요 굳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까지 해줄 필요가 없었는데 왜 나는 또 굳이 그렇게까지 해왔나요? 혹은 왜또 굳이 그렇게까지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왜냐면요 연인은 그렇게 맞춰가는 거니까요 그게 예의니까요 그런데. 이런 말들이 정말 맞나요? 아니면 내가 필요로 하기는 한데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충분히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속상하기는 한데 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번 견뎌보신 건 아닌가요?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까지 견뎌준 건가요? 정말 우리 관계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노력하셨던 걸까요? 아니면 내가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까지 하시게 된 걸까요? 정말로 할 만큼 했고요. 내 감정이 지치면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줘야 하나 하는 생각보다요. 이제는 내가 더뭐할수 있는 게 없구나 하는 그런 체념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요? 굳이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라는 억울함을 호소한다면요. 그렇게 격해지고 있다면요. 나는 어쩌면 아직 그 사람은 놓을 자신이 없는 걸 수도 있겠죠. 정말 그 사람을 놓아도 상관없다면요. 내 억울함을 격하게 호소하기보다는 그냥 나는 이래서 그만하려고 라고 말하기가 쉬울 거예요.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은요. 내 상대가 나를 충분하게 이해해 주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내 스스로가 처참하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힘든 감정이 올라오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나를 힘들고 처참하게 만드는 상대라면 그렇게 정리를 해버리면 되는 건데 정리를 못하고요. 계속 뭔가 호소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두기 위해서 때려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알아달라고 내 마음을 좀 공감해 달라는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게더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런 또 호소를 했는데 그 호소를 듣고 내상대방이 어떤 결정을 내리면 나는 그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라또 다른 처참함에 직면하는 게 싫거나 두려운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의 분기점을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든다면요. 그 뒤에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나 내가 만들어야 될 감정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될 거고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사람을 만나면 되는 거겠죠. 그것만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걸 거예요. 이럴 수만 있다면요. 그 선택은 뭐가 됐든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요 내가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거나 그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놓을 수 없으면서 그래서 자꾸 끌려가고 맞춰가면서 내 스스로를 상처내고 너무 아픈 마음에 올라오는 감정이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라는 생각이 든다면 어쩌면 그분은 계속 그런 감정으로 누군가를 만나가는 걸 하시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쩌면 나는요 그 사람에게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그 사람을 내 옆에 두고 싶은데 그게 자존심이 상하거나 그렇게까지 계속 해갈 용기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게 맞다면요 그걸 너무 쓰라리고 비참하다고 생각하시기 보다는 그 사람은 그 정도로 나에게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이런 노력을 해서라도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려고 하는 걸 거야 그렇게 스스로 인정하시는 게덜 아프고 맞지 않을까요? 다소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 말이 해당되시는 분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내가 어떤 상태인지는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는 있어야 하는 거겠죠 진짜 아쉬운 게 없다면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쉬워서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그런 내 마음이 힘들지 않게 나를 위해서 뭔가 좀 해달라고 호소하고 싶은데 그걸 말할 용기가 없거나 그걸 말해도 그 사람이 바뀔 것 같지 않아서 어쩌면 내 스스로 알아서 감수해오면서 내 마음에게 나에게 한풀이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죠. 회사를 정말로 다니기 싫은 사람은요. 회사 입장을 생각해 주지 않아요. 회사를 정말로 그만둘 마음을 먹은 사람은요. 아무 말 없이 사직서를 내고 그 다음 날부터 회사를 가지 않을 겁니다. 근데 회사를 그만두지 못할 사람은요. 회사를 툭하면 그만둘까 못해먹겠다. 다른 회사로 옮길까? 라는 말로 회사에 대한 불만을 이어가면서 회사가 뭔가 개선해주기를 바랐지만 개선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계속 그 회사를 다닐 거예요. 그러다 오히려 그 회사에서 낙인이 찍히거나 퇴사 통보를 받게 되면 억울하고 황당해지겠죠.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하냐고 라 그러면서 또 사실은 나도 때려치려고 했었다고 내가 먼저 그만두려고 했는데 오히려 잘됐다라고 그렇게 내 감정을 안 다치게 하기 위해서 또 스스로 합리화를 하고 있겠죠 전자나 후자나 뭐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고요 그것에 따른 용기 있는 결단을 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